온라인 수업을 녹화해서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고 싶은데요. 수업에 저작물이 이용되긴 했는데 그래도 수업에 활용된 부분이니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건 문제없겠죠? 네, 교실에서 하는 대면 수업과 또 온라인 수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요. 학생이 아닌 사람들도 수업을 볼수 있다는 점또 복제해서 재배포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자, 학교 교육에서의 저작물 이용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전제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자 온라인에서는 이와 같은 전제가 지켜지기 어려운 겁니다. 이에 저작권법에서는 오프라인 교실에서 복사된 자료를 나눠주는 것과는 달리 온라인으로 공중 송신하는 경우에 저작권 그밖에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복제 방지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유튜브 등의 저작물이 이용된 온라인 수업을 올려서 누구나 볼수 있도록 하거나 또 수업자료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블로그 등에 게시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수 있습니다.